오늘은 대만의 전통 게임 수염을 붙여야 되는 게임인가요? 필요하게. 나름 구색은 맞죠 <웃음> 어서 오세요 손님들 저랑 시바다워 한판 하시겠어요? 시바다워 욕하네요? 시바다 너아아 no 좋아요 알림 설정 싸자하 워스청안, 워스미노, 워스청양. 저희가 그 동안 대만의 전통문화, 음식도 먹었고 설날 많이 먹었죠. 또 문, 물건 맞추기도 했었잖아요. <놀람> 그래서 오늘도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전통 게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만 계셔가지고 약간 무료하실 텐데 오늘 딱이두 명만 있어도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니까 오늘 배워가시고 집에서 하시면 되고 오늘 게임은 잘 하시면 일단 좋은 혜택도 있으니까 <놀람> 어, 예 열심히 다해이 해봐도 된다 <놀람> <놀람> 네,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임 이름은 탕포 부디엔 초샹. 확실히 좀 발음 많이 틀었네. 선생님. 선생님을 좀. 성. 이거는 이제 나이 좀, 좀 어릴 때도 즐겼던 음. 게임고 이 최근에도 이제 대학교 동아리 MT 같은 뭐 그런 데서도 음. 하는 음. 게임이라고 든요 게임 방법. 정의컵 에두린 부분에 휴지를 덮고 거무줄로거정시킵니다 휴지 위에 동전을 하나 올려놓습니다향에 불을 붙인 후 순서대로 향을 이용해 동전 주위를 태웁니다. 동전 떨어뜨리는 사람이 대배자입니다 단, 주의. 휴지의 향을 뗀 순간부터 떼지 않고 휴지를 태워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번 의지를 박어가며 휴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 좀 탈까요? 네. 이게 사실 지금 고프로가 있어서 왼손으로 해야 돼. 죠한 <웃음> <웃음> 번씩 꼭 찍으면 끝이나봐요? 응, 맞 화끈하게 다시 처음부터. 어우, 야, 야, 야, 야, 야. 아니, 어디까지 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 되지 않았잖아. 뺐다가 다시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진만 보내려고 했는데. 어? 아, 안떨어어안떨어져 아, 야, 이거 위험한데? 뭐가 어, 떨어진 것 같아. 아니아니 아니. 내가 갈것 같아. <웃음> 야, 욕심내면안 된다. 어, 아, 그래. 오, 오, 오. 응. 응. <웃음> 콕 찍어도 되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 내가 <웃음> <웃음> 아빠 아, 진짜? 이게 산다고? 가자! 아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야아 이거 여진이 있어. 왜 아. 여진이야? 예, 네, 축하드립니다. 둘이 가위바위보예요, 1등이는. 가위바위보? 아... 어! 어, 야, 웬일이야? 뭐 이런. 이건... 아, 못 맞는 거야? 짱! 짱! 짱!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응. 어. 조그만, 조그만 순정 좀르고 있어. <웃음> 자. 아, <웃음> 알았 수염을 붙여야 되는 게임인가요? 어. <웃음> 야, 나름 구색은 맞춰사장님이라는데가럼 <웃음> <있는 거>, <웃음> 어서 오세요 손님들. 어 반갑습니다. 어, 아, 아, 저랑 시바따워 한판 하시겠어요? 시바따워. 여기요? 여기 아닙니다. 자 이번 게임은 시바따워라는 옛날 대만 길거리 게임입니다. 이거 약간 도박성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지. <웃음> <웃음> <굴미로. 웃음> 소시지 타는 데 가서 먼저 돈을 내고 사장님을 이기시면 되는데 이기시면 소시지를배수로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는 게아두 개를 먹고 있다는 얘죠두개 하고 또 이기면 네 개. 그 다음에 또 여덟 아 그래가지고 아까 첫 번째 게임할 때 이거 동전을 오. 줬구나. 그럼 이거 500원짜리 한 판에 한번이요 네. 아까 앞전 게임에서 딱 받은 이제 이 500원짜리. 저를 두비정현씨 하나. 게임 방법. 장님이 돈을 내면 사장님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십바아외치면 주사위 4개를 그를 안내 던집니다. 나오는 숫자 중에 쌍을 빼고 나머지 두개의 포인트를 합친 숫자가 자신의 점수입니다. 어떤 점수가 사장님보다 더 높으면 이긴 것이며 보상으로 소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소세지를 내기에 걸어 게임을 계속 진행하며 배수로 바꾼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사장님한테 치면 그동안 얻은 소세지는 모두 잃게 됩니다. 단 주의, 숫자 4개 다 다르거나 같은 숫자가 3개 나오면 다시 던져야 됩니다. 숫자가 상상으로 나오면 큰 숫자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숫자 네개다 똑같이 나오면 파우즈라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 네개 중에 뭐뭐 1,2 나오면 1 더하기 2는 3 제일 작은 숫자 나온 것이라 삐지라 부르면 무조건 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게임 시작! 자, 일단 2개가 있으면 제가 먼저 시할게요 어. 자, 선생님 여기 <웃음> 자, 오늘 오세요, 오세요 자장님좀 자킷인 것 같아 <웃음> 나한테 돈 주길래 왜 돌아야 돼? 씹이 아 아, 10점 아니죠, 저.. 이러면 10점 아니야 아, 맞아, 맞아, 10점이지. 점이야 10점이야. 아, 10점이야. 1 0점 아, 아. 이제 끝난 거죠. 아, 우선 이제 한번 끝났고. 정신없정할게요 네. 아, 어, 오늘 본수 좋은 날이요. 10점. 네. 8. 8. 대박. 십. 10. 그렇지면 10. 10. 어, 왜 550? 뭐 10. 아 십네. 나랑 동점이잖아. 그러면 응. 나 아까 500. 팔이었어. 너 팔이었잖아. 십 아니었어? 아왜 40분? 진짜 십. 장진식 맞아 사장님. 야 이거 민주주의가 무섭네. <웃음> 갑자기 <웃음> 다시 에너한 명. 뭐나 이름 제가 소시지 하나 먹는다. 소시지 하나 먹는다. 근데 또할 수도 또 있. 또할수 있죠. 그럼 한번더 배팅. 두 개는 먹어야 배가 차겠어. 짜라. 어 나왔다 6 6 6, 6. 아, 잘, 잘. 7, 7 8, 8, 8, 8, 9 10 11 <웃음> 12, 12. 12. 아, 맞네, 13 14 15 16 17 18 19 19 1 아, 17 18 19 10 1아12 13아4아5 16 17 1 아, 19 10 11 12 13아아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 2 아, 아, 준비했습니다. 비키 용 상품! 아! 네, 아 그냥 그래서 한번더 하라고? 어. 야, 맛있어 보인 거 <웃음> 근데 몸에 시작했냐? 한번더 해! 네. 한번더 이거 지금 민호가 따라하면 <웃음> 뭐. 이거 하는데 <웃음> 또뭐 나오는 거 아니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따라 오! 어? 아! 아. 아. 십 십따라! 야! 십싱! 아. 이거 아. 완전 다없어 끝! 나간치고 야 내가 닦게. 또 없죠? 없죠. 없 집에서 집에 가서. 저이제 별점 1점준거야 내가 많이 닦게. 숟가라 좋아 좋아. 아가가 가. 가, 가 아이, 아 이거 만... 안 된다. 안안 된다. 안 된다니까. 숟가라너 어찌? 아아 삼. 빈지 빈 와.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어. 야 근데 이거 어떡 하냐? 진짜미쳤깐타입 <웃음> 아... <웃음> 제가 지금 부릉 요소를 고 있으니까 네, 한 번씩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건 제대로 했어요 아, <웃음> 이거, 아니, 제대로 이거 아, <웃음> 수 있고도 는다 뭐, 하나, 하나, 하나 먹어봐야지. 아 이제 진짜 마지막! 싯바아 칠! 이번에 이기면 소시지두 개는 여기서 한번 해. 아아아 야, 아, 이거, 야, 이 복지, 가씨퍼라 야. 아, 야, 이거, 이거, 이 야.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이제저이이제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거. 이거. 가이라이 아, 8이었어, 나 아까 몇지였어하이어이하이어하이었어하이어이어이어하이어이어이이어이었어 하이였어. 하이였어. 이1어이였어하1 0 1일네1 0 1 0아 어, 하시 <중> 아, 사장님 잘하네. 아, alto? Alto? 와, 나 Jin? 오늘. 카지마. 이게 많이 구워 앉아 이거 안먹고면시는거 그러니까, 자, 빼면 좋지만 드세요, 아, 구다 아, 하나씩 먹, 먹나요? 먹 응. 음료수도 드세요, 어,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잘 구워졌어요 잘구지졌 엄청 맛있어 근데 짭짤하니 괜찮네. 되게 고급잘지지마늘요잘어도되나요 음. 구워졌어요? 잘 구워졌어요? 잘 구워졌어요? 잘구워졌어이잘 구워졌어요? 잘구워졌어이잘구요 그거서못라고야 혹시 뭐, 네. 한번더 해달라고, 지금, 염치 없게. <웃음> 오늘 남기면 이거, 딱, 보주면 어차피 이 오래 다아니에 때리면서 이겼는데, 500원 두 개밖에 안 주고. <웃음> 그니까, 말수고. 12 적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믿어도 할 거야? 마지막 한 판? 어. 다섯 개로 남았으니까, 자사회게이 먹어야지. 그래, 덤벼. <웃음> 이게 총 15개 들어있는데, 요기까지 갈등에 걸려. 아 좋아요 좋아. 좋뭘가실래요뭐게 없는 요 <웃음> <웃음> <알았어>. 그러면 그냥 <웃음> 이제 자 그럼 할게요신팔아야어뭐이지아 씨... 사... 너무 잘해. 아니 나 진짜 들다신아아 시. 사실 답이 없어 이... <웃음> 아니 엄청 잘하네. 먼저 사실 오늘 비루한 아맞다 칠칠칠 어디서 해보만 한다 치은 아.. 이기면 두 개다? 알았어 <웃음> 진짜 얼마나 뜯어가려고 그러냐 쉽다 아, 야.. 어이구 뭐야? 야.. 바운즈 오.. 야.. <웃음> <맥방에서> 야 마지막에 나온거 <웃음>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웃음> 마지막에 그림 만들었다 야.. 그러니까 이거 꼭 명장에 넣어야 돼. 야,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웃음> 야.. 강현이가 마지막에 그림 만들었어 4개짜리야 이제. 4개짜리 <웃음> 4개짜리, <웃음> 4개짜리. <웃음> 맛있나 사는가, 맞아. 맞아. 아 신나 보나 맞아! 이거 오, 뭐야? 뭐야? 대만 브리크인가요 어.. 그런 것 같은데? 3시 1 5분큰데 뭐라고 하자? 아, 밤은 안 시간에.. 야, 막송국아 출려서 술 한잔 해야겠어? 하하하핳 <웃음> 히 <웃음> 어, 오늘 게임 어떠신 것 같아요? 대만의 보드게임이었잖아요? 좋지만 먹게 해주고 마지막에도 응. 조현 씨가. 아, 아, 그, 한번 해자. 이거는. 아름다운. 근데 그림 만들었어. 그림 만들었어. 주사의 게임이 재밌어. 항상 재밌지, 이런 건. 그리고 그 처음에 했던 그 게임도 되게 재밌어. 음. 아, 어. 이름이 길어서. <웃음> 네. 이름을 <웃음> 뭐, 제가 아, 도저히 아, 네. 말해봤어. 뭔가 어. 되게 간단한 재료? 아, 그 재밌는 게임을 이 대만에서도 잘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음. 궁금한 게 대만의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게임도 할수 있어요. 아, 현제는 지금 길거리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임이고요. 설 같은 명절에 모여가지고 돈벌고. 재미로, 아, 아, 재미로. 눈놀이나 아, 화투 같은. 네, 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아. 항상 이런 게임을 하면 마지막에 안 좋지. 돈벌고 하면은 진심이 들어. <놀라> 우리가 <될것 같아. 놀라> 아까 소시지여서 그나마 나가 <웃음> 웃음이 나온 거지. 좋았으면 그 <놀라> 먹었잖아. 네가 안 좋아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고. 아, 아니.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음. 시파라. 아, <웃음> 진짜 시파라가 나왔다요 이거 진짜 시파라예요. 이건 제가 집에 가서, 예. 네. 그래, 여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수고하셨니다 <아유, 웃음> <진짜>. 어, <웃음> <웃음> 사장의 그, 건이었어 <웃음> <번>. <웃음>